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음, 신축년 개띠, 예, 2021년 신축년 개띠 총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남녀 공통 운. 어, 금년은 계획을 잘못 세우면, 어, 실속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킬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음, 전반기는 계획을 준비하시고 어, 후반기는 도전, 어, 실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남의 큰 떡보다는 내게 있는 작은 떡이 중요한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고 어, 세력이 있을 때 베풀어야겠습니다. 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머뭇거리지 말고 검토 후에는 즉시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어, 의외로 일이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개인관계는 술상을 벌려놓고 하면 생각외로 잘 풀리겠습니다. 아, 사업 운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는 계획보다는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어, 마음에 들지 않고, 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반기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 요란스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면 결과가 좋겠습니다. 아, 내가 누군데 하며 내세우면 관제수, 손재수가 오겠습니다. 어, 싸움과 다툼을 에, 피하셔야겠습니다. 어, 위아래 부분 말고 겸손하면 오히려 짭짤하겠습니다. 확장보다는 있는 것을 재검토하고 안정성 있게 진행해야겠습니다. 어, 보증 쓰지 말고 다른 사업은 벌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어, 부득이한 이사 이전은 어, 방위를 잘 보아서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분입니다. 아, 올해 이직. 인사이동 음, 변화와 변동수가 있습니다. 어, 경거망동하면 관제굿을 사고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 자존심 때문에 사표를 낼 수가 있으니 꾹 참으셔야겠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변명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진정한 반성은 기회가 다시 올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시비비를 걸어와도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절차와 명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소식이 오면 곧바로 삼기도 참선하고 은사를 찾아가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운입니다. 올해 건강운은 병이 나면 병이 깊어지고 쉽게 낫지 않고 약발이 잘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성 질환이 많고 간, 팔, 다리, 혈액순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에, 서쪽에 있는 병원이 좋겠습니다. 아, 양방이 잘안 통할 때는 에, 나이 많은 한의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제자들은 병문으로 귀신을 서쪽 산에 묻어두면 좋겠습니다. 잘 낫지 않는 병은 청정비구스님 절에 가서 어, 구병시식을 하면 낫겠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는 상가집은 상가시 음식이 좋겠습니다. 어,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이 체질에 맞는 음식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애정운입니다. 올해 애정운은 여자는 밤길 또는 홀로 외출은 되도록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주색을 즐기면 배가 망신하겠습니다. 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혼 수도 있고 어, 바람 피울 수도 있겠습니다. 유혹이 많으니 자제를 할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님의 정이 그립더라도 어, 입에 발린 사랑 타령은 아, 의심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달라 하겠습니다. 성질이 나고 화가 날 적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눈 녹듯이 편안해지겠습니다. 제자는 몸주 진접할 때 반드시 법명 높은 증명 스님을 모시고 해야겠다 지금까지 고산철업관 2021년 신축년 새해 개띠 운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